Yeah. hôm nay chúng ta đi đà lạt đúng không? được không ờ mười một c h ú chiều chúng ta đi đà lạt thi không <cười> ui không <cười> u à? à một hai ba bốn năm năm người. năm người nhưng mà em con gái em mô minh được không <cười> <cười> không sao không sao hả? 빙타이다 갔다 빙타이 마. 에타이 마. 오우라 이 지금 시간은 4시인데요. 하. 바이죠 디베냐. 네. 아. 그리고 지금 바이죠 이에 디베냐. 자, 오어땀저덴어다이도 거? 야르. 응. 티 코우 조이. 알았어. 집에 가고 이따가 보자. 빠빠. 자 하가 왔습니다 이제 달랏을 가기 위해서 하가 들어왔구요 하 어서와 빨리 와 빨리 밥 먹자 하, 밥. 하밥 먹자 아, 안녕하세요 어밥 먹자 밥갑디어어 아, 아. 어. 어. 네. 자 저희는 간단하게 이제 삼겹살을 삼겹살, 삼겹살, 먹고 간단하게 네. 삼겹살을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둘중 어, 돌아요 네 이제 준비가 다 됐구요 저희는 떠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기 지마나 짐불 여기 집이 짐집네지다 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낭낭 겁낭 낭 겁낭 낭겁기겁봐 겁낭 겁낭 겁낭 겁낭 지낭 겁낭 겁낭 겁낭 겁낭 겁낭 겁낭 겁낭 겁낭 겁낭 겁낭 겁낭 겁낭 겁낭 겁낭 겁낭 겁 나와 나와 <웃음> 뭐 죽은거야 산거야 이거 아아아아아아 <웃음> 아, 아, 아, 아. <웃음> <나간> <웃음> 자 갑시다 네세요 저희는 그럼 달랏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출발 맞다오. 네, <웃음> 진짜 불쌍다 얘 때문에 진짜. <웃음> 진짜 대체 하루도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는 날이 <웃음> 없어요 덜렁이도 Tho l o n g à Em tên là t h n Longi t h n Longi là cái gì? t h n Longi Là gì? Nhớ nhớ Tô Tô b tại sao? Em chưa đi ULIC Đà Lạt h Em đi nhiều nhiều Cái nào? Anh chưa đi Đà Lạt Em biết mà Anh sợ Sợ? Sợ cái gì? Sợ, anh sợ Đà Lạt Tại sao? Chưa đi Đà Lạt mà Đà Lạt vui lắm Ok a n tin em 느까이마 <웃음> 비싼데 <이상한데? 웃음> 못 믿겠는데 괜찮아요 <웃음> 아, 알았어 네, 이번엔 너를 한번 밀어볼게 네, 저희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지금 그랩을 타고 여기까지 내렸고요 요즘 하이 디달라 노이팅엄 노이팅 유명하다 내목걸의 디달라 세부 바우니와 방우니 끼는 어... 700원 0 0원2 0 7.50 8.50 이1 1 4 5 0분이야1시0분 지금 시간은 11시 24분이고요 네, 합리, 자, 등 아, 이제 가 어, 어. 준비, 준비. 준비. 어, 어. 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요거를 요거를 타고 갈게요. 버스가 도착했네요. 신발을 이렇게 걷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아, 9, 아, 아, 아. 와, 야 이거 뭐야? 이쁘다. 아, 오, 빨리아리빨아 어디? 아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오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 <웃음> 고양이 물어 떠났어요? 대양말인데 여기 형님들은 형님들은 각자 한 방씩 들어갔는데 저는 우리 하와 같이 동침을 하게 생겼습니다. 왜 시크 났다 나. 어떡 하지? 만지지 마. 어? 만지지 마. 어? tại sao? 만지어? em em không làm gì mà em không 만지지 말고. <웃음> <웃음> <웃음> 났다 이제 어떡하냐? 아,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돼 있어요. 마치 가라오케 온 것처럼. 어, 그래. 어, 어 가라오케 그리고 아, 그리고 불켜. 아니아니 불켜. 불켜. 그리고 여기 이불이 있고요. 어, 어, 이불이 있고 신발 여기. 아 근데 발냄새가 좀 난다. 대게가 있고요. 연인끼리 타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인이 아니라서, 응. 뭐, 그건 아니지만, 네 응. 예, 연인끼리 타기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났나보다. 함드. 응. 함드. 응. 음 그래, 그럼 이제, 이제 자고, 내일 봅시다. 하 네. 무디. 아, 좀. 네, 랑 아무 일 없이. 어, 그냥 여기서. <웃음> 그루빨지기다미치겠 <웃음> 진짜. <웃기답니다. 웃음> 진짜. 이따가 겠습니다아 잘자. 안녕히 주무세요. 하 휴게소 왔어 휴게소. 배너 응? <entertained> 자, 저희가 잠시. <myślenme> <어머> 어? 빠죠 저. Toilet đi đi 하 â u lắm. Không s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여기가 휴게소예요. 음, 그렇지. 자, 잠시 들렸고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남매는 이렇게 잠깐 중간에 쉬고 있고요. MBR, MBR, 안티아라. 송춘. 통춘 아니라고. 괜찮아요. 뭐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럼, 보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찐 남매 모습을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자이가 아닙니다. 아주 즐겁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 자자. 자. 아, 네. 오늘도 이제 도착을 했네요. 아, 네. 제대로 못 잤지. 아, 네. 오늘도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30분이고. 아, 졸려? 네. 보로금? 네. 아, 나도 진짜 피곤하다 응? 뭐야? 나도 나도. 2배기! 빽이. 진짜. 나또또 또. 나도 진짜. 도 진짜. 나도 진짜. 도 진짜. 나단하다나는 아. 그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안 아프니? 점으로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안 추워요. 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 좋아요. 자, 일단 달라스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뭘아 đây không lạnh. 아 đây không lạnh. 응마. 한국? 아이저. 너무 많. 너무 싫어. 싫어. 싫어. 그램을 탔는데 제가 베트남에서 최초로 히를히타타를태네요 어, 뜨뜻함이 좋네요 어디로 어디로 간다고? 텔로 일단 일단 중따 디카이티단 너검네아이 오빠가 가르줬잖아 다른 사람이 중따 디카이티단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엠노이? 아자. 엠노이지? 가자가자라고 하면 안되고 검 <웃음> 드억 이래야지 다시 해봐 중따 디카이티단 진지 마시아요. 예시다. 저희는 이제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호텔 이곳입니다 호텔네. 예쁘네. 들어 아, 여기서 요하심이 그래도 건강한 남자가 들어줘야죠. 어, 지금 시간은 이제 6시 정도인데 체크인 메이저. 안 통도. 답 메이저 메이저 메이저. 메이저 뭐 하이자 몇 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몇 네. 대? 뭔가? 뭔가. 뭔가. 아,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음. 음. 음. 호텔에다 짐을 맡기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송비? 네하왜 이렇게 불쌍하게 있어 어, <웃음> 엠컴 쌤아 괜찮아요 배를 움켜잡고 그냥 음. 내가 찍어줬어 뚜네 음, 음. <웃음> 드디어 오토바이가 전부 왔고요 저희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뛰터자 배인들 갑시다 아. 와 춥다 좋아요 오, 진짜 춥다 햄사. <웃음> 어... <냄새 웃음> 와 이쁘다 커피숍을, 커피숍을 가려고 나왔는데, 이고이 네. 응, 응. 응. 아, 이거, 응. 오빠, 오빠, 오빠, 오야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오 오빠, 오이오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리오리 오빠, 오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 오빠, 오빠, 오오오오오오 <웃음> 지금 3분째 걷고 있어요. <웃음> 형, 여기야! 가, 가, 괜찮아, 컴싸우. <웃음> <웃음> 10분째 걷고 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케네 컴컴! 컴컴 오이 <웃음> 담배 안 돼! <웃음> 야너 그런 이미지 너 그런 이미지 가지면 안 돼! 어, 여기 여기 c o 컴컴 Come! Come! Come! c 야 m e Come! Come! Come! c <웃음> <웃음> 아 k 아 Aka Ami, c o m come n How does Arada? Em, c a I? a n I? y o t w i t n h e g 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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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상처받지마. 미안해. 실로에 왜? 아, 이거 하자고뭐다 <웃음> 해라? 가자! 불쌍!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차 곱차. Trời ơi, trời, trời <cười> Thôi uh, Bây giờ chúng ta làm việc một tháng Em Em sao? Ừ, không t h í c quá ăn Vui, chứ cắt tao Vui, vui, vui Vui hả? Em muốn mấy năm làm việc không t h í c quá ăn? Mấy năm em không biết Đi r em không biết, biết. i <cười> Em muốn 10 năm 어.. 엠계약로이 뭐냐? 3바, 바 5바, 3 3 3바, 4바, 5바, 4바, 5바, 4바, 5바, 4바, 5바, 4바, 5바, 4바, 5바, 4바, 5바, 4바, 5바, 4바, 5 잘했어. 하이바니우니우니우 <웃음> <웃음>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자기 가자. 하. 이거 벗자. 그냥. 근데 네, 하가 계속 무섭다고 징징대요. 하사, 하. 그렇죠. 저희는 여기 관광객들 타면 바로 타도록 하겠습니다. 안어 네, 네. 오, 아름다운 아가씨들. 네. 짠. 두 사람이 탈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표정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과거원. 얼어 있어요. 무 괜찮아요 아 무서워 무서워 이거 아이고 <웃음> 야 이거 최대한 천천히 간 거야. <웃음> 야 울겠다. 야 오줌 싸겠다. 오줌 싸겠어. <웃음> 여기는 제 의지대로 할 수가 없네요. 자동운행입니다. 오빠 빠르게도 안 탔는데. 오빠 르게도안 달렸는데 그러네. 오빠 나. 오빠 나. 오빠 나. 오빠 나. 오빠 나. 오빠 나. 오빠 오빠 나. 아빠 나. 오빠 나. 오빠 나. 오 나. 빠 나. 오빠 와, 이쁘다. m z 얻어야? 네. 어, 얻어야 되겠 우리 사진을 찾고 있는데, 없네. 안 보여. 야, 좀 딱, 좀딱 컴싸워. Ủa, em đẹp mà <cười> cái này cái này anh lấy không có thấy đông tám ư ơ i tám tám mươi hả? tám mươi hả? ok ok trời <cười> ơi tám mươi không có tám mươi hả? có không có mà có, Để, Để, Để, có đây có 80, có Để. Để, em có em có, em có. 어 그래? 실로냐아무상요 em có i ề n h i ề u mà. em có t xíu n p h i v ậ m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엠틱, 뭐야? 형, 어이구, 엠? 이 부분 터지러. 응? 어? 저희는 일단 다른 곳을 왔는데요. 형, 춥지? 네. 추워요? 오, 어떻게 불쌍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아, 어떡하냐. 벌벌벌 떨고 있어. 오, 냅차, 임마. 짱짱. 짱짱짱짱. 모타이와이오 해달란다 야너 <웃음> 아까까지 걔 <개> 많니? <웃음> 일정을 다 소화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목소리도> 뭐야? 아휴 비가 어디가게 오네 네 저희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깐 식사하러 들렀습니다. 와 근데 여기 경치 뭐야? 너무 이쁜 거 아니야? 너 말고 경치 어더이. 컴파이엠. 어더이마. 알았어요. 엠우마엠데어더이뎁스퀘어 네. 아 근데 냄새가 어 비린내가 좀 심해요. 또 먹으라고? 응. <웃음> 아 근데 생선은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아 이게 맛있어요? 네. 아 알았어요. 이거랑 <웃음> <우와>, 같이 먹어야지. 생선은 <웃음> 서금 먹어도 좋아. 아우 잘 먹었습니다. 저도 막잘 먹고 우리 밑에 강아지도 잘 먹고. 아. 네. 네. 항컴 아, 봅시 요. 게내 đẹp. 음. 게내 đẹp. ăn ạ? Không phải ăn là ở s 다디 카이기상. 가자. 가자. 저러고 <웃음> <웃음> <웃음>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형님들하고 다 같이 계십니다. 농담이에요. 카메라로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도착했고요. 해서 <웃음> 일단 호텔 안으로 들어가서 방배정좀 먼저 받을게요 가자 일단리했사 <웃음> 음. 네 어느새 날이 좀 저물었고요 이곳이 달라데의 풍경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안개만 껴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오른쪽은 우리 형님들 방 여기 제방 그리고 우리 사방이 여기 있습니다 음, 한층을 전체로 저희가 인내를 해서 이렇게 와 오게 됐고요 자 이제 하를 만나러 가볼까요? 문이 열려 있네요 하야 밥 먹으러 가자 야, 아빠 아, 우와, 실려워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실려워해? 아 아빠 성능 이거 왜 먹는데? 꼬애마. 네, 머라이. 어지러워. 아 근데, 와하면 좋다. 에어다이, 척시유, 다이 뭐죠? 이거 어디선가 본 장면인데. 개 귀엽게 앉아있지. 영화 포스터인가? 음. 걱정해요, 걱정해요. 괜찮아. 아 꺼싸마. 근데... 덤싸워. <웃음> <웃음> 자, 이따가... 잠깐 나온 탭... 하, 오늘 리본 달았네. 리본, 깨네... 아, 와, 여기... 이야... 1 이거... 이거... 뭐가 뽑잖아... 1 0 0이가 난지... 100개... 아까... 1 0이모1거0개 아까... 100모... 100개... 아까... 100모... 100개... 1 0이개아거 100모... 100개... 아까... 1 0 0 선간 뭐야? 얘은된 거? 어.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좀 추워요. 아까 비 맞아서 그런가? 그래도 응. 남자니까 벗어야지. 오늘 하가 좀 많이 귀엽게 하고 왔어요. 음. 어. 아. 화로에다가 저희는 BBQ를 먹습니다형 우리 저 양고기랑 돼지고인가막 아. 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내년 반납되네 계란이. 많이 시켰어요? 야, 쏟아보이. 음, 어, 왜 어. 대사오? 어. 근데... <웃음> 아, 나야, 나야, 나야 벗어, 벗어 벗어, 벗어 어 빨리 내놔, 술래 놔 빨리 그그 어우, 진짜 만지지도 못하고, 내 진짜 내놔 술래 놔, 술 <웃음> 감사합니다 이게 베트남 술이에요 이게 맛있어 가잡다 오빠가 없잖아. 오빠 컴꺼 컴. 이제. 야, 오빠 없다고 소리. 어디? 여기 없 오빠 버리. 뭐가 이거? 한, 두, 세, 네, 다. 한, 두, 세, 그 다음 말은 이게 이 말은 우리 한 돌려먹는 술을 돌려먹는 노릇날 만나면. 못 가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하나밖에 안네잘 먹겠습니다 네네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는 거 이건 데코레이션 버리버리 어, 버리. 이건 개개먹 어, 개, 개. 야채 아, 야채요? 아이씨, 고기도 야채 어 야채 어 야채 야채 예 야채 예 야채 야채 야채 야채 예를 들 야채 거 야채 예를 고어 야채 예를 고어 야채 예를 고어 야채 예 야채 예를 야채 예 야채 예 야채 야채 먹지도 못하겠다. 어, 음, 나이 먹어. 제도로잘 못. 잘라내고 뭐. 이렇게만 이렇게. 한한테 아, 이렇게. 비밀 <웃음> 어, 밥 비빔? 안 아빠 나니 지금 놀야 thấy m 이 mà 뭐야지? 야, 고기 먹고 있는데 미안하게 아, 비법어로먼 먹을 마. 첫 번째 비빔국 온집이이0이야 음. 와, 이거 헛선들 놓도이만 b â 쪽쇼안 <놀라> 쌤쌤 <난 십, 십. 놀라> <난 그게 놀라> 안 얻어 깨오 봐봐 쌤쌤 쌤쌤 응 D 응 D 디디디디디 디아니요 디디 아니요 오빠 안요 아 아니요 날 놀리네 진짜 야너 내일 해봐 내일 일요일 내일 일요일 일요일 <놀라> 안되지? 나도 놀리는 해봐블라블라블라블라라네엠티 사시미 마. 안돼. 게네 사시미 사시미 힙퍼 컴컴엠티 사시미 마안 컴틱 사시미. 안먹마죠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Emm, n o r 우마 y Emm, b e l m Bell. b e b e o b e l Bell. b e Bell. b 다 l l b e Bell. Bell. Bell. Bell. Bell. Bell. Bell. b e e e n à 이 가자 자 ờ i ta 이 ẽ chà tất cả, phải tách cả. Ôi, n h 5 0 u n h i ề đ i Đi chơi ngủ, chơi n 1 0만도만도 10만 원이거 10만 원, 10만 원. 이가 이런 거한 거들 한 5만 원 하자. 그지. 그 아, 네 아, 근데 퀄리티는 확실히 낮아 보입니다. 이거 저, 노는요 아, I am group. I am group. I am group. 나의 뻑뻑 뻑파이는아 장난 아니? 안 좋아? 네야 패딩을 파네 20만동 15만동 발라세야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활성화가 되어있네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곳에 저희 하와 제가 왔습니다 사람 비경도 되고 오픈 정도 되고 음 생각보다 정리정돈도 잘돼있고막지저분하진 않습니다 아, 다른 야시장 같은 데 오면은 되게 좀 더럽고 그런데 여기는 좀 깨끗한 편이네요 네, 바로 해어 <목소리> 오빠, 대사오, 저렇 어이 대사 어? 왜, 왜 삐졌어? 차, 어이, 네. 일로와 오빠, 사줄게 삐 봐라 뭐야, 샤넬들 배무? 배무? 안니요별거 오른편은, 오른편은 먹거리 있는 쪽이고요. 이쪽은, 이쪽은 뭐 옷이나 신발, 붐밥, 붐밥밥 와, 붐밥, 냄새 죽인다, 진짜. m o 디 Strawberry. Strawberry? 네. 여기가 광장인 것 같네요. 아, 뭐. 여기가 무언가를 고르고 있는 하입니다 누군가를 줄줄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뭔가를 고르고 있습니다 엠초아야 전낭네 그래도 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쓰레기들 네. 다른 베트남의 도시들보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오 여기도 있네 한번 가볼까요? 하이네앤 무언 나오 엠초안 저 안에 흠, 언니, 람 안에, 흠, n 땡,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거, <목소리도> 못 <가야> 아, 못 지가야, 못, 가, 못 가야. 네. 너요. <목소리도 못 가야> <목소리도 못 가야> 네, 맞아요. 네. 엠, <목소리도 못> 가야, 마, 가야. 둘러보면 살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따, 바이저, 니카, 일단. 네. 아, 호 5호, 5호, 5호, 네호 5호, 5호, 일호 5호, 5일 5호, 5호, 5호, 5호, 5호, 5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바이바이 네, 아, 은이은2월시5분은니다저이분오늘니다를하려은2비하오있습분니다 아, 자, 이분은 니 이분은 2오십이오케이 이층으로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4시에 차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여세요 선생님. 30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하. 아, 네. 어 오늘이 예쁘네. Hôm qua không đẹp hả? Hôm 이 u a 나이 m nay đẹp gái mà. Hôm a Em i à 감사합니다. Em b i ế à 인 Yes, 진요 네 갑시다 네. <웃음> 다 같이 감으로 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내리고 방송하겠습니다 네잘 네. 네. 잤어? 어머. 와 오는 동안 계속 잤네? 30분 동안 계속 잤어 땜에 오줍시오 괜찮아 일단 현재 여기는 지금 뭐 안개비 같은 그런 거좀 내리고 있어요. 그럼 안개가 가득합니다. 추...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아, 응. 본보야고시. 어? 엠 cũng 너무 추워요. 추워요.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정말 엠 không t h ấ 그 운동이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어디지? 네? 오 카페인가? 우와 어. 이쁘다. 음... 아, 다이칸 뭐야 한국? 네, 네. 5, 10분. đ 기어 네. ở đây. 얘는 어디 á 이 c 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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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 h ư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n 요 아니요. n 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해돋이 보는 것처럼 음, 여기도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일단 올라왔고요 화면에 담아보겠습니다 이언데 미언데 미언데 진산몇개 사자 근들근들어 우산 몇개사해 일단 지금 안개비가 내리는 상태고요 방 어, 음. 나가자마자 다시 들어왔어요 음. 날이 조금 갰는데요 하지만 안개는 여전합니다 <웃음> 음.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베트남 애들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 오빠 믿겠나요 응? 카페 커피 또 이런 데는 분명히 한루종 사진 찍는 애들이 있겠죠 서로 아, 왼쪽으로 사진 찍을 겁니다 자리 전세내고 비켜주지도 않을 거예요 음전세잘 나오긴 하겠네 엠 렛렛냐? 재접성 chưa? 뭔가 좀 이쁜 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 사진찍기 열중인 통상득매이로 아.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찍어달라는 거 아니야? 데빌 이빌9 9 9 9 9 9 9 9 9 9 9를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고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9 시원합니다. 아침에는 좀 추웠어요. 그렇지? 온라이까이땅과방 염마, 빠이 저. 냉, 냉과. 지 이제 평 t n thường. 어, 근데 경치는 좋은 거. 아 좀, 그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아, 진짜 끝까지 자리 안 빼주고 여기서 계속 산에 살아. 디디. 그래도 마음씨 좋은 하 일단 잘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 요늘 오늘 어디 같이 모이 모자, 데오, 떡검. 네. 네말디 람비, 떡검. em không sao mà em không sao mà chắc em ổ mà e k h ô n sao. 말 h o l i 아, 감사합니다. 올리데이. 우 m s 쎄 ngủ. 음. cả ngày. 언니. 음. 너 멋찡니 쭈그러서. 아 저거 풍차. 이제야 잘 보이네요, 이제야. 이제 안개가 좀 걷히고 저희가 이제 구름과 함께 있다는 걸좀느낄수 있었습니다. 하. 우리 온천 왔어. 온천왔어 g e t h e r 어? 어, 겠지 t o 천두개다안 r 겠지두개 다? 아, 두개 하나는 뭔데? 뭐 어, 여기. 찜질방인데 찜질방. 두개 다 하면 37만동이고 어. German. w h a t 리 that? What's it? 안할거 t s it? What's it? w h a t 이 하이 이 cái này ba ba người cái này không còn cái này À b à tấm lạy ba em với l ạ i khác hả ba yeah. người là là chọn chọn gói cái này luôn ba cái này ba người cái này đúng không không còn cái này không còn mà không hả cái, uh, cái này ba hai uh, người hai người, 2 người. 2 người. Uh. được không cái này cái này ah uh. đúng rồi, đúng rồi, đúng rồi. Không rồi. Không em hiểu rồi em hiểu rồi, rồi. 이 허이, 음, 음, 음. 어? 하이... 네. 자, 저희는 베트남에 몇 없는 온천을와가있습니다 사실 뭐 온천이라고 해도 표현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요만큼, 음. 요만큼이고요. 네, 이렇게 배경을 저기 먼 산이랑 그리고 하우스들을 보면서 이렇게 온천을 할수 있는 곳이고요. 저는 이곳에 하와 같이 오게 됐습니다 하는 지금 옷 갈아입고 있고, 있고 저 먼저 들어와서 여러분께,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으면서 뭐 온천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뭐 일본 같은데 가야 또 유명한 온천들이 많아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베트남도 이런 온천이 있습니다 물 어, 깨끗하고요 뭐 냄새 같은 거 없고요 어, 냄새 같은 거 없고 괜찮습니다 기분 좋네요 위 경치는 이렇고요 밑에 경지 보실까요? 컴킷? 어? 빨 컴킷. 어, 이 어, 안녕하세요. 어, 오케이. 요 안녕하세요. 달라세에 달라, 라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처음 저희도 와봤고 인터넷으로 막 여러 여러 개를 검색하다보니까 이런 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여운 사람 오게 됐습니다 네? 엄청 아, 야외가 네. 네. 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이0 0분들은 위에서 사우나를 즐기시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온천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다른 손님분들도 선님,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 다른 곳을 비춰드리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쩌이이렇게 <웃음> 저희가 비추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둘나 놓쳤다파 어디 아, 370 아, 370 아, 아, 아, 아, 어디, 아, 3 7 0 사우나. 사우나. 어 저희는 콤보를 이용하지 않고 온천만 이용했습니다. 저희 위에 두 분은 사우나를 즐기고 계시고요. 사사사사사 아, tên t là gì ạ đi đi lạc đi lạc c h ú n g ta cho mãi mãi không có t ê b hôm qua chị tia mọi người không được n h ỏ <cười> em không n h ỏ em nhỏ mẹ em bé bé bé bé b b baby 이비 y là, uh, bah, uh, uh, uh, uh, uh, a n uh, uh, u a uh, uh, uh, h i ê uh, uh, uh, uh, uh, uh, uh, uh, u h 오른, 오른쪽에 하나가 있고요. 어, 저쪽은 냉탕, 그리고 이쪽은 두 개는 온탕입니다. 음. 음? 어, 아, 음? 하지마. 응? 지국 떡국? 어, 아, 응?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I l 이달 e t 마 a t I like that. I l e t e l t e nghe nhạc music ừ. rồi cà phê rồi chụp h i m em chụp h i m nhiều nhiều <cười> trời ơi <cười> nhưng mà ăn muốn Julie nhưng mà em không muốn Julie đi nhiều nhiều m à không phải em không muốn Julie em muốn m à em không muốn không đi... em không muốn đi uh, đi Cần Thơ Đà Lạt 무 어디래 무 하노이. em đi u l h à n i c t một đ t h e c k m u h o n m s i c t e n c y n g 자기 몸을 아야 왜왜 왜? 안 드. 헤헤. 안 드. 반지 아. 흠. 안 아. 이 뭐야? 얘네 어, 맛있어 보이는데, 걔네?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어. 야, 그렇다고 발로 거기를 까면 어떡해? 아, 아파 신났습니다, 우리 나우쭈쭈쭈쭈쭈우쭈쭈안하나요 얘네임 우쭈쭈쭈쭈쭈 쩌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우리 방송해야 되는 사람이 네, 황교 줄을 뭘 주렁주렁 이렇게 달고 다녀 걔네 버리 아, 이거 그거구나 이렇게너 이렇게 데리고 다닐 는거야 어? 아, 팔찌였어? 걔네, 꼬아앤앤앤앤앤앤앤앤 아니, 장난을 아주 그냥 계속 웃겨 있어요 저한테 일로와일어와 이거 일로 와. <웃음> <웃음> 여기가 이쪽이 입구예요. 어뭐 작은 폭포 같은 게 있고 이쪽이 입구인데 어, 상당히 좀 괜찮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웬만큼은 살려놓은 곳입니다. 곳이... <웃음> 야 그거 하지 마. 우리 방송해야 된다고 어그 다리 모으고 있어 어디 여자애가 조심하게 있어요 지금. 어, 어, 되어. 오어어 <목소리> <두? 두>? 어. <목소리> 뭐, <다이>, <목소리> 오늘 날씨가 계속 안 좋았어요. 오늘 날씨가 진짜 안 좋았어요. 계속 비만 오고 여기 오는데도 비 왔거든요. 아야, 시가 잠깐만, 데섹시하네 응? 대섹시? 엔딩크. 엔 <뽈> 아이. <뽈> 음, <웃음> 오우씨. 너가진 아니야? 그래 내가 호강을 너 때문에 호강을 한번 해본다. <뽈> 장난치지 말고 마사해. 그냥. 그냥 마사지 하라고. 아, 하가 오늘 제가 잠을 못잔걸 알아요. 바로 옆 방인데 제가 잠을, 잠을 잘 자는지 체크를 하더라고요. 오빠 그럼 여기 와서 편하게 있으세요. 촬영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 네,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또 구독자님한테 멋지게 보여드려야음 e 아, 요 k h ô n 요아 không có hiểu. tại s a t s 맞아. 아맞다 아, 자 동생 잘 떴다. 솔직히 저는 이제 돈을 주기 때문에 직원의 개념은 맞는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그 진짜 남매 같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도 챙기고, 또 하도 저를 챙기면서 남매로 가는 게 맞,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 더 끈끈해지고 또 좋은 케미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엠하이안 짜이. 안 짜이. 언니. 아, 엠차이, 아, 안 찍어야. 너도 정상은 아니다, 너도 진짜. 동생, 나 엠차이. 아, 애, 동생이야. 언니. 아, 내가 언니야? 아, 밤 삼촌. 맘대로 아, 해라, 맘대로. 너 저번에 마사지할 때는 여보라고 불렀잖아. 어, 람비엑마사, 엠노이. 걔네, 주고서 여보라고 했잖아. 엠노이 여보. 아, 여보. 어. 오빠, 오빠 별명이 많아 오빠 여보도 되지 삼촌도 되지 안노여보아노여보 엄마 엠노이 어. 여보, 너. 여보 너. 삼촌 언니 뜻깽 <웃음> <그까>? 오빠 <웃음> 사장님 메일까야 남까야 그 남까지 아요 오빠의 좋은 동생으로 이렇게 남아줘록 고맙네 아 여기 오면은 옷을 주는 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아, 남자분들은 위에 옷을 안 주고요, 여자분들은 위에 옷을 주는데 하는 여기 간다고 하니까 미리 가져왔어요 이 옷을. 어. 아, 어. 아. 아. 음.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아주 그냥 유튜브 각잘 나오게. 아 이제 피곤하니까 그만해. 깨떡. 아, 깨떡. 음. 음, 음. 버리 버리. <웃음> 네한국한국한국 한복 말고 한국 한복 네내 집에 가자 아대 khỏe嘛，아 대 thoải mái，confortable嘛， thoải m á i i n thoải m á i c o f o r t a b l e l c o m f o r t a b l e 네 tinh hệ n a n anh oh Oh, so. Mà nên dân ním, em thấy h rồi, I see you Em, I see em, em xem xem mà <cười> <Không>. <cười> Nhưng mà, anh nhìn s u ố n b i ế t biết biết n h ư n g mà Em xem xem mà hôm nay Không mà, em, em, em ở đây, đây nhưng mà nếu như camera ở đây Em, à. em ở đây, ở dưới camera dưới này nè, đó, thì bây giờ mới xem xem mà Mà nên dân ním, nhưng anh mà em xem xem mà Không mà Tha l o n g Tha n g Tha l o n g h hả i t h ô i l u ô n h là thêm cái mà cái hả? Tên cái thì c h t phụt tâm ở ả thêm t h ô m l u thông lâu n m không tin anh a n h em c i n g chết hả hả n e n dù lai đúng hả? ừ ừ ừ nè, xin xem ạ h ú n g em nhỏ Cái này của e m thiệt c u á cái này t r ờ i Cái này thiệt nha, còn cái này fan nè, bên nè. <cười> <cười> ở, Mà biết không? a v a t a r Hả? Huh? Abarthar uh, Tim rồi Tim uh, uh, rồi cái, cái, cái đuôi, cái đuôi, cái đuôi, cái đuôi này Sao k ứ u À <cười> Không có, em không có, em không có Có, em có Trời đất ơi Ôi tao có em, Sao thấy? Tại sao? 아, t h đ y có? cái này. cái 거 chịu quá đứt. bây giờ chị bé g i r à h ô n g n h đây mà. anh đ â y nhà em ở đây. em ở đây. c e b e c n ba về nhà vui vẻ, chúc vui vẻ. rất n ư c Tú nói là gì đó? Tú n i là như t h n em ở đâu vậy? em ở Đà Lạt mà. à ở đây lắm. không làm em ở. Ừ. nhưng mà ở đây ở đây mà. Ừ, ở đây không k u ở ngủ thôi h ỏ i kiếm tiền. không cần t m mở. à just live no m o l e y <cười> 우리 할을 놔두고 갈게요. 한 버디 d y m, body m. m, how m, 가자, 야, 호치민 가자. 동따디 응, 호치민, 조건. 가자. 비비비비비. <웃음> 아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네요. 오. 온천 정말 잘 했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잘 했고 저도 여기까지 와서 좀 재미나게 이렇게 할줄 몰랐습니다 <웃음> 아 오빠 아 너무 다른 데 가자 디디디디 가자 네 저희는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버스를 타고 온 것처럼 그 버스를 그대로 타고 어,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아, 나야겠다. 아, 나야겠다. 응, 응. 1층이 없다고 1층이없어요이층이네 방금 탁장을 마쳤고 저희는 어 이제 바로 호치민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오, 잘자요 잘자요 잘 <웃음> 자요. <웃음> <웃음>